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물어봐 주신 박격포 거리 재는 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그 맵을 켜고 휠을 돌려서 최대로 확대해 주세요 확대했을 때 제일 작은 한 칸당 100m인데 제 모니터 기준으로 100m는 정확하게 6.7cm예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6.7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주면 안에 아 네.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먼저 아무 종이나 가져와서 모니터에 갖다 대주세요 아 짝네 A4 용지를 가져왔어요 A4 용지에 100m 간격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100m와 200m 사이를 반으로 접어서 150m를 표시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250m 100m와 150m 사이는 125m 175 225 275m 까지 자 이제 배그 맵을 제일 확대해서 대보면 정확하게 25m 간격으로 표시된 자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25m 도 한번 더 반으로 쪼개야 정확한데 귀찮아서 안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더 쪼개세요 A4 용지는 얇기 때문에 종이에 풀칠을 해서 두꺼운 종이나 플라스틱에 붙여줘야 됩니다 저는 철로 된 자에다가 붙였는데 ㅆ 무겁네 그냥 쓰던 거나 써야겠습니다 끝